그러면 감수님이 얘기해주시는 네. 삼겹살은 여기 이거 의드안 내리면 안 어떤 걸 돼요. 어떤 걸로 연기 나면 뭐 삼겹살 목동순 두 개만 하세요. 시장이니까 시장에 맛있는 거 달라고 해서. 조금 덜 남기시고 냉동삼겹살 네. 막 잘라서 냉동삼겹살 말고 그냥 네, 생삼겹살 밥은 나와 있어요 사장님이 모를 뿐이고 그거를 해야 되는지 지금도 확신이 안 쓰실 거예요 저는, 아니 확신 아니고요 네, 저는 확신이 딱 아유. 써요 아유 음, 그렇게만 하면 고기를 판다는 게좀 겁이 나 음, 나는 음. 사실 왜냐면은 음. 고기를 팔때저 음. 같은 경우는 그때 갈비스 안탔고 삼겹살을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그 집이 파도리도 따로 주고 음. 얼갈이 겉절이 따로 해주고, 무채 따로 하고, 뭐상추 깨짐 이런 거 제가 하고 있거든요. 딱 정확하게 네. 말씀드려서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네. 장사에서 벤치가킹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한 군데를 알려드릴 테니 거짓가서 그 드시고 오세요. 그러면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거짓가서 네. 그딱 드시고 오면 왜 내가 그렇게 하라는지 이유를 딱 아실 거예요. 그럼 뼈에 관한 거는 다 가져가도 되겠네요. 뼈에 가져가셔도 뼈에 관한... 돼요. 음. 궁합이 맞으니까. 그렇지. 근데 나머지는 싹다 빼야돼요. 뼈는 뚝배기랑 중대 딱두 개만. 뼈감자탕, 음, 중짜, 대짜. 음. 중짜, 대짜. 왜냐면은 이제 술 손님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야되고. 점심때 뚝배기, 저녁때는 중대. 그리고 나머지 그거 하나만 딱 넣으면 돼. 나머지는 다 빼야돼. 밑반찬도 가라는 곳 가서 보세요. 쓸데없는 비용 많이 안 들여도 돼요. 아예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고 돈 드릴 거 없어요. 의지만 있으면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상황이에요. 상황 여기는 뭐 제가 왜 오자고 했냐면 은첫 번째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사장님 손보고 손보고 <웃음> 아, 오게 거고 아, 두 번째 이유는 되는 자리인데 정확하게 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되는 자리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바꾸시면 된다고 해도 하시지 않으면 은할 수가 그 없어요. 없어요. 저는 보여요, 그게. 그것만 바꾸시면 충분히 됐실 거예요. 그럼 이참에 간판을 한번 바꿔볼까요? 아니요, 간판도 간판 그대로 갈까요? 가세요. 저는 돈 드릴 필요 없어요. 그대로 가세요. 용선 오빠, 일로 오세요. 사진 잠깐만 오시죠. 제가 여기 장사 되게끔 할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인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모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집한 군데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집 가서 사모님하고 소주 한잔 하고 그러고 오세요. 그러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네. 나머지는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블루스타만 갖다 놓으세요. 블루스타하고 불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문 여는 거, 앞에 그 까는 거, 고구만 항상 신경 쓰세요. 고기 맛있는 거, 구하는 거 하고. 그러면은 여긴 돼요. 그럼 매출 제가 봤을 때두배 이상 띕니다. 고기는 딱 삼겹만? 삼겹 목살. 삼겹이란 목사님. 네, 제가 그 쓰는 법이랑 굽는 법이랑 이런 거는 알려드릴게요. 저 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쓰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사진, 뭐, 장사라는 게막 뭐 하나부터 백까지, 천가지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딱 정확한 키포인트만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에만 맞춰가시면 될것 같아요. 고기도 똑같아요. 미리 썰어 놓는 지문 받없어요 여기는 미리 안 썰어도 돼요. 손님 오는 대로 웨디문 달라 그러면은, 썰어 놓은 것 중에 그대로 칼 닿는 순간 그 부위는 맛없어요. 그런 부분, 사소한 부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말고는 뭐할게 없어요. 돈 드릴 필요도 없고. 간판 절대 바꾸지 마세요. 찌그러질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세요. 돈안 드리고 메뉴만 바꾸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해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물건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5월달에는 어차피 잡혔어요. 음. 예비군이 하루에 얼몇 음. 명이지 한 며칠 간격으로 해요. 아니요, 올달는 이제 뭐한 음. 네, 5월달에 며칠 200 간격으로. 200명 사이로 오는데 점심 저녁이 동시에 올 때. 점심 뭐 여기 예. 뭐 있는 메뉴로 다 시켜 먹나요? 아니요, 저기 제육뚝배기 정해,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네. 정해놓은 <웃음> 주로 제육뚝배기 예전에는 다제닭닭고 다 네, 그거. 두 가지가 나갔었는데 음. 지금은 지역 특별기로 갈지 아니면 대로 닭다리 간에서 두 가지로 갈지. 아, 아. 그러면 그 부분만 그러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5월달에 한네번 하지. 어. 그리고 이게 어, 이제 진짜. 저희는 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지정식으로 계속 고정식으로 가는 건 음. 없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음. 계속 갈 확률은 많죠.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다 드셔보신다가 음. 저희 집을 선택하신 음.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메뉴를 바꿔야겠네요. 아니 아니 그 메뉴는 준비를 해주시면 되죠 그분이 음. 예비군이 올랐대요 천원이 음. 그래서 천원을 이렇게 올른 가격으로 메뉴판에 있어야 됐대요 어, 그러면 어차피 음. 메뉴판은 바꿔야 네. 돼요 예. 메뉴판은 제가 어차피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다 시점에, 빼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거는 넣지 마시고 그냥 붙이세요 아 에, 에, 붙이는 걸로 붙여버리고 수기로 적어서 붙이세요 아, 그냥 그래서되겠네 메뉴판은 싹 바꾸고 요거는 바꿔야 돼요 간판 돈 드는 거 이런 거는 바꿀 필요 없고 이것만 딱 바꾸고 분선도 할수 필요 없어요. 보이잖아요. 아니요, 분선 중요하지 근데 메뉴가 않아요. 메뉴가 이렇게 틀리면 뭐.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오. 여기 파라솔 가지고 매트만 앉아 있어도 밖에 지나가다다 들어와요. 그게 제일 큰 효과입니다. 분선 보고 들어오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 여기 다 계속 돌아다닐거예요 어느 집이 뭔가 바뀌었다 그러면 제일 빨리 인지하는 게 동네 사람들일겁니다네 맞아요. 분선 갔다 놓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보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걸안 보고 정확하게 맛보고 본인이 보고 찾아왔을 때 나머지 지나가는 사람들도 풍선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가 있나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백날 설명해 주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세요 제가 어딘지 알려드릴 테니까 서울에 가서 거기도 이제 그 지역은 상권이 다 죽었는데도 그 집은 나갈 법을 합니다 왜냐?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 분위기 이런 걸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제가 딱 들어오면 뭘 먹어야 돼? 우거지? 우거지도 뭐. 묵은지 우거지. 그냥 우거지. 감자탕 도 따로 있고, 닭도리탕, 찜닭, 간장패찜 또. 뭐, 뭐? 뭐지? 뭘 먹어야 되지? 일단 헷갈리잖아요. 뭘 먹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뭘 먹어야 될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키포인트를 못 잡는 거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어? 오늘 뭐 먹지? 감자탕? 어 그럼 그 집이 딱 생각나야 돼요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고 싶은데 국물 맛있는 데 없냐? 국물이랑 같이 삼겹살 먹을 만한 데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야그 뼈집 있잖아 감자탕 집 가서 삼겹살 한그 먹자 딱두 개로 잡아주면 돼요 감자탕만 잡으면은, 술 먹는 사람이 서고두 개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집이 있으면은, 오죠. 술 먹기도 편하고, 국물 있겠다, 고기 있겠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네. 돈 드릴 필요도 없고, 문 열고, 파라솔로즈 깔고, 사람이 안 앉아있어도 깔아놓으세요. 그 음. 집이 어디 강남 쪽인가요? 강남 쪽이에요. 한번 올라오셔가지고, 사장님하고 두 분이서 소주 한잔 드시면서, 그집분위기랑 보세요. 중요한 거는 고기 맛있는 고기를 또 찾아내셔야 돼요. 맛있는. 고기가 맛있으면 은 고스름하게 단내가 나요. 고기를 구웠을 때. 맛이 없으면 은 아, 기름내가 나요. 음. 그래서 돈 많이 들 필요 없어요. 브루스터하고 불판하고 파라솔만 있으면 돼요. 딴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 자 사장님, 네. 제가 아무리 알려드려도 사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바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는 전문가를 믿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가보라고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고 저 의지는 사장님한테 달려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이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던 게 사장님 손, 아시죠? <웃음> 그래서 저도 바쁜데 사실은 되게 바빠요 감사하셨구나.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사장님 얼굴 한번 뵙자고 왔습니다 <웃음> 잘 되는 자리예요 여기는 오늘. 너무 이제 사인이 급하게 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웃음> <웃음> 정신이 어. 없으셔. 아니, 근데 받아들이는건 받아들이는데, 이제 이 메뉴를 막 버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메뉴가 막... 뭐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했던 <웃음> 거를 또 이제 차적순 손님들이. 그 손님들이 더 맛있게 어. 하면 더 즐거워하세요. 그 손님들이, 어, 이 집이 어, 발전을 어, 하는구나. 이 집이 이제 더 자리를 잡는구나. 이러면 더 뿌듯해 하세요. 근데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돼요. 바꿔서 맨 처음에는 공백 기간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 까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날씨 풀리면 은 제가 하라는 딱 대로 하면 딱 정전기야 에이. 날씨 풀리면 에이. 이거 딱열어놓게 음. 거기가 24시간 하나요? 아니요 딱 11시까지만 딱하시면 돼요 너무 늦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지쳐 사장이 지치면 은 여기도 몰라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게끔 즐길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웬만하면 은뭐 없는 날은 하루는 꼭 쉬시고 음. 그래될것 같아요. 네, 꼭 쉬시고 쉬어야 돼요. 네. 아니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돈 버는 건데. 그래될것 같아요. 너무 음. 지쳐서 음. 힘들더고요 음. 그냥 바라고 있는다고 손님이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손님들은 기다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 2월 4일에 한번 문을 닫았어요. 음. 아깝죠. 그 다음날 손님이 진짜 많이, 많이 오더라고요. 내가 그때 딱 느꼈지. 근데 또 문을 못 닫는 거야. 또아 당장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과감하게. 그래도 네. 과감하게. 네. 자. 오늘 광수TV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죠? 오늘 광수TV는 우리 여전사님, 구독자님하고 얘기 나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